안녕하세요 초롱새입니다 오늘은 위쪽 머리 커트 3분 안에 빠르게 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상단 위에 띄어드릴 테니 1편 영상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모발은 탈색이 된 상태이며 가늘고 뻗치는 모질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빗질을 할 때마다 정전기도 많이 생겨서 빗에 물을 뿌려서 정전기를 조금 가라앉히고 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하는 커트 방식이 미용사들이 보면 조금 단순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루에 커트를 거의 10명 이상씩 하면서 터득해온 두상 커트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이오니 일반인들이 보셔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만큼 커트는 쉽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두상의 모양을 먼저 파악해서 큰 형태의 틀을 먼저 자르고 난 다음 세심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재커트로 진행합니다. 커트하기 전에 고객님께 먼저 원하는 길이를 여쭤봅니다. 고객님 눈썹 기준으로 원하는 길이 얘기해주시면 되세요. 눈썹 밑으로 눈썹 밑으로 눈썹 안 보이게 맞으세요? 네. 네. 고객님께서 눈썹 밑으로 길이를 요청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죠. 눈썹 안 보이게 맞으시죠 내가 생각하는 길이가 맞는지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고객님들은 내가 원하는 머리를 전문가에게 설명하는 걸 대부분 어려워 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쉽도록 미용사 분들이 방향을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원하는 길이를 눈썹 기준으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눈썹 밑 기장으로 전체적으로 길이를 반듯하게 바가지 형태로 자릅니다 어차피 나중에 층을 낼 거라서 가이드를 먼저 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기장이 또 동일해야 돼요. 이게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안 자른 이유를 지금 아시겠죠? 어차피 전체적으로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일자로 다 맞출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왼쪽으로 왔을 때는 다시 앞머리에서부터 옆머리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정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자르는 커트, 일명 바가지머리죠?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길이를 맞추고 층을 낼 겁니다. 이렇게 빗질하면서 고객님의 두상 모양을 먼저 파악합니다. 이렇게 빗질을 해놓고 보면 두상 모양이 잘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뾰족하게 생겼죠? 사선과 사선면이 있고 가로면의 두상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커트하실 때 똑같이 중앙에서 가로로 커트를 하게 되면 애매한 층이 생긴답니다. 이 고객님의 두상 모양 그대로 사선면으로 섹션을 떠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상의 중심 기준점에서 왼쪽의 머리카락을 끌고 와서 사선으로 층을 내줄 겁니다. 왼쪽 손으로 고객님의 두상 형태를 파악하면서 그대로 끌어올려 두상의 모양대로 사선으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여기도 그냥 쑥 올려서 싹 잘라주시면 돼요. 그냥 90도로 쑥 올라가면 돼요. 앞쪽으로 갈수록 그대로 올려서 커트하는 것이 아닌 머리카락을 뒤쪽으로 끌고 와서 뒤쪽 가이드에 맞춰 커트하시면 됩니다. 앞머리는 잘못 자르게 되면 양옆에 이마 쪽이 비어버리게 돼요. 항상 거울을 보시고 머리카락이 다 들려있으면 안 되고 안전하게 앞머리 부분만 머리카락을 덜어내서 똑같이 모양 두상대로 사선으로 커트하시면 됩니다. 앞머리카락을 싹 잡아서 올리시고 이렇게 내려서 아까 이 고객님 두상 어떻게 생겼어요? 사선이죠? 사선으로 쭉 들어서 잘라줘야 될 부분만 싹 자르시고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엄청 가벼워졌죠. 이걸 잘못 들고 자르면 여기가 이렇게 빵꾸가 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들어 올라가거든요. 오른쪽 두상 사선면을 잘랐으니 나머지 반대쪽도 커트를 해줍니다. 두상의 중심 기준점에서 오른쪽의 머리카락을 끌고 와서 사선으로 층을 내줍니다. 항상 고객님 두 상. 그래서 여기 손가락 있죠? 이렇게 올리, 렇게 올리잖아요. 커트할 때. 여기 놀고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 이거 두 상을 받쳐서 그대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 고객님 두 상을 만져야 돼요. 항상.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서 그대로. 그리고 항상 이렇게 들고 자르면은 여기 그래서 손에 피가 나는 거거든. 잘라 먹는 게. 이렇게 섹션을 싹딱 잡으면은 그대로 내리세요 고객님 두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고객님 두상을 누르라는 게 아니고 두상을 받쳐야지 안전하답니다 딱 들었잖아요 여기를 잘라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이게 이게 가이드잖아요 여기 자르시면 안 돼요 불안하면 그냥 떼버려요 그 아까 바가지 형태로 잘라놓은 게 가이드잖아요 불안하면 앉아 보시면 돼. 이렇게 해서 들고 자르면 공 이게 힘이 없단 말이야그 안에서 손가락을 잘라 먹는 건데 다시 내려서 고객님 두상에 약간 받침태 역할을 잡아놓고 똑같이 사선으로 그리고 지금 자른 게 여기 가이드를 건들지 않고 위에 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은 층이 낮아있죠? 머리카락에. 그럼 어디를 안 잘랐어요? 여기 지금 엄청 무겁죠? 여기는 옆으로 오셔서 이 고객님의 도상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이렇게 동글게 생겼죠? 아까 여기 층을 냈잖아요. 이게 가이드예요. 여기서 그대로 올려! 여기 밑에 자르면 안 되겠죠? 가이드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이죠? 얘네들을 잘라주면 돼요. 착 내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중간이 제일 무겁거든요. 여기 양옆에 가벼운 머리들은 자르면 안 되고 요대로 올라가고 요대로 올라가고 요대로 올라가셔야 돼요. 옆에 왔을 때 보이면은 실루엣이 보여요 이 고객님 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대로 각도는 그냥 이 그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올려가면 잘라야 될 고감 보이죠? 아까 맨 처음에 중간에 가이드를 잘라놨기 때문에 이대로 근데 이 고객님 두상이 사선으로 안 생겼죠? 어떻게? 똥 동그랗기 때문에 살짝. 이게 두상 모양이에요. 잡으실 때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쪽 머리는 약하니까 끌고 와서 중앙으로 끌고 와서 튀어나온 것만 싹 조금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쪽도 다 끌고 와서 중앙으로 싹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점점 가벼워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쪽 두상. 연결해주면 돼요. 아까 그때 다, 밑에 있는 가이드 다 들고 와서, 가이드를 자르면 안 되겠죠? 이고객 두상, 이 고객님 두상 모양을 파악하는 손가락. 딱, 들어서, 여기 보이죠? 두상을 맞닿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만 잘라야 되겠잖아요 여기가 가이드고 아까 여 위에 층내져 있는 부분 고객님 두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죠? 동그랗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마 있는 부분 앞쪽으로 갈수록 그대로 올려서 커트하는 것이 아닌 머리카락을 뒤쪽으로 끌고 와서 뒤쪽 가이드에 맞춰 커트하시면 됩니다 저는 학원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커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층이 낮지기 때문에 엄청 얇아져요. 여기가. 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쪽 자를 때는 이렇게 자르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되면 두상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오셔가지고, 머리카락을 뒤로 당기면은 더 안전하게 고객님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좀 뭔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항상 이 손가락으로, 이세 손가락으로 두상을 만져주시면 돼요. 이게 훨씬 더 안전하죠? 이렇게 해서 그냥 튀어나온 것만 자르시면 돼요. 튀어나온 거고요. 뭐 크게 자를 거 없죠. 이렇게. 미술 시간에 가위, 종이, 뭐가 종이 오리기 그런 거 하듯이 그냥 모양을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객님의 모양을 미용사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커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안 잘랐잖아요. 요 정도 끌고 오면 아까 위에 층 낮아있던 가이드가 내려올 거야. 그러면은 고객님 두상을 또 한번 만져봐요. 빗질을 하면서,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살짝만 속여주세요 하고 얘를 싹 잡아요 그냥 싹 잡아서 아까 말했죠 여기로 두상 만지시라고 커터 하실 때는 잘라야 될거 별로 없죠 응. 두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항상 둥글게 잡으시고 커트를 해주셔서 나볼게요 응. 이렇게 퍼지죠 이게 끝이에요. 뒤쪽 커튼. 그리고 나서 얘를 연결할 땐 기존에 해, 해오셨던 커트 방식대로 여기 연결시키면 돼요. 자,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아까 뒤로 살짝 끌고 와서 한번더체기 자를 거 없죠? 왜냐면 아까 앞에서 완벽하게 층을 다 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뒤에 뚱뚱한 거는 아까 제가 말했죠? 촘촘한 빗으로 이대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요대로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안쪽으로 살짝 45도로 해서 올라가셔야지 여기가 조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앞머리가 조금 가볍게 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양쪽. 왜냐면 여기가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때 빗질을 했을 때 무거운 부분 여기가 좀 무거워 보이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냥 포인트 틴닝가이예요 틴닝가이로 포인트 컷 해주시면 돼요 한번 지나간 자리는 지나가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빗질을 해서 뭉뚱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샴푸하고 나오셔가지고 다시 그때 부족한 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항상 숱을 치실 때는 모발 끝에 위주로 여기 그냥 뭉뚱한 부분만 전체적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부분도 잡으실 때, 이렇게 모아주는 약간 상, V자 삼각형 모양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잡으셔서, 여기 중간에 이 부분, 한 1, 2cm 정도 수술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머리가 조금 가벼워지거든요. 항상 앞머리에맨 밑에 다는 건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뭉뚱한 부분. 거의 이쪽면 은 건들면 안 되고 이어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여기 뒤쪽으로는 수술 쳐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머리카락 두, 통수가 다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잡고 두상 모양이 생긴대로 요렇게 요렇게 항상 섹션을 잡고 이 고객님 두상대로 내려갈게요 요렇게 그냥 싹 자르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소심하게 예쁘게 이 고객님 두상 모양대로 이 고객님 두상 모양대로 그대로 그리고 여기가 더 무거워 보이면 은 조금 더 잡고 밑에만 필요한 부분만 하셔야 돼요. 쑥가이는 항상 그냥 냅다 잡고 팍팍 자르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정전기가 엄청 심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 묻혀서 보면 이쪽이랑 여긴 아직 수술 안 쳤거든요? 이 응. 정도 에서 샴푸해서 보고 나와볼게요. 그냥 샴푸만 하고 머리만 말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앞쪽에 조금 저렇게 뾰족뾰족한 느낌 내시려면은 포인트 살짝 주시면 돼요. 포인트를 이렇게 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때 가볍게 이렇게. 나머지 튀어나온 부분은 사람마다 두상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가발에 연습하듯이 똑같이 커트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한 사람만의 커트를 선물하세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